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법률 갈등 김승혜 변호사가 속 시원하고도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어, 우리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이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냐면은 이 이혼의 방법에 대한, 이혼의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혼의 방법들과 각 장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음,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의뢰인분들이 이혼의 방법이 다양한지 모르시고, 그냥 막 결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협의 이혼, 그냥, 뭐, 이제, 협의 이혼 하에 버리시고, 막,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뭐, 양육비 이런 것들,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막 결정하셔서, 막, 이렇게, 본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막, 위자료도 말도 안 되게 불리하고, 막, 재산분할이든, 뭐, 이렇게 막, 양육비도 너무 막뭐 불리하게 막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 진짜 돌리, 되돌리기 힘들어요. 어, 근데 물론 저는 되돌릴 수는 있죠. 네. 어, 그거, 그런 분들도 있고, 재판상 이혼, 막 상대방이 이혼 안 해준다고 그냥 막 이혼 소장 막 접수하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배우자인데 상대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그냥 이혼소장 접수한 거죠. 그러시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혼도 성립 안 하고 소송비용까지도 본인이 다 물으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요. 어, 그런 경우에 진짜 이제 어려운 경우죠. 어, 그런 경우 역시 뭐, 저도 되돌릴 수는 있지만, 아유, 어려워요. 어, 그렇게 이제 이혼의 다양한 방법과 이혼의 그 장단점을 잘 알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혼의 방법은 크게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세 가지인데 하나는 협의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중에 조정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중에 판결에 의한 이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판결에 의한 이혼은 뭐 검색해도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거를 좁은 범위의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총세 가지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예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이혼, 총세 가지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제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 두 분이 협의 이혼 신청서를 써서 둘이 같이 써서 같이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숙려 기간이 지나서 협의 이혼을 완료하는 그런 절차로 이혼을 하시는 게 협의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이 의사만 합치가 되면은 이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또두 번째 장점은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거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대라고 하면은 어 접수 비용 그리고 송달료 하면은 내가 원고면 피고한테 송달하는 비용 우편비용 같은 거 내셔야 되는데 그런 거안 내고 그냥 협의 이혼 신청 하셔가지고 협의 이혼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냥 덜컥 협의혼 이 했다가 재산 분할 위자료 되게 불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협의 이혼의 단점은 제가 총세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 이혼의 가장 큰 단점은 이혼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협의 이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재산 분할 위자료 뭐 이런 문제들 있죠 하나도 결정 안돼요 이혼만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협의 이혼 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이런 거 제, 약정 합의서 따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은 어, 상대방이 아까 얘기했죠? 그 협의해서 이혼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 못해주겠다고 라 하면 협의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단점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협의 이혼 신청은 변호사든 누구든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헤어지고 싶은 남편과 아내 그 둘이 나란히 앉아서 협의 이혼 신청서 쓰셔야 되고요. 그 둘이 같이 법원 가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되고 숙려기간 다 지난 다음에 그 둘이 헤어지고 싶은 그 둘이 같이 법원 가셔서 협의 이혼 우리는 정말 할 거다라는 의사 확인받아서 이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은데 이세 번씩이나 다 만나서 의사 합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 신청서도 같이 쓰고 법원에 두 번도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의 이혼의 단점이에요. 여기에서 주의점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 이혼은 뭐만 결정해 준다고요? 이혼만 결정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받으려면은 다 따로 합의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TMI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 또 많이들 하세요. 그럼 협의 이혼 하고 합의서 쓸때 공증 꼭 해야 되나요? 예, 네, 답은 꼭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서만 써도 된다예요. 하지만 합의 그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공증 중에서도 집행공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어,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막 도망갈 것 같다. 아니면은 돈 받는 기간이 뭐 6개월 분할 납부해서 받기로 했다. 근데 난저 사람 못 믿겠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공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판결문 같이, 어, 그 공증만 받으면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이 뭐냐면은 부동산 경매, 압류, 막 경매 넘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그 다음에 통장 압류해가지고 거기서 돈 가져오고 막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혼의 그 다양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재판상 이혼, 나머지 두 가지죠. 재판상 이혼의 조정 이혼과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이혼 그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은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제가 제 말씀드린 게 누구한테는 장점이지만 누구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고 나한테는 장점이지만 특히 이러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해야 되는 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한테는 어떤 게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이혼을 생각하실 때,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실 때꼭 변호사, 김승희 변호사면 더 좋겠죠? 와 상담하시고 선생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상담 필요하시면 김승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